우리 안가네 아침에 구름 끼고 했을 때참 좋았는데 오랜만에 한 마리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아이트네예짜꾸만너 선장님! 선장님! 빨리 와, 빨리 와! 작지 않아. 어, 사님좋네 어, 예. 와.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봉입니다. 어, 복수전 하러 왔습니다. 처음 동해에 공현지랑 피문어를 왔는데 저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 옆에 옆에 분들은 큰걸 잡으셨어요 저는 꽉 찼죠 <웃음> 근데 아무튼 시야를 크게 넓힌 날이었습니다 20kg짜리 쯤 됐다고 하시는데 바닥에 문어가 제가 보이는 바다에는 꽉 찼었어요 그만한 것도 나오고 아, 저도 그런 걸 잡아보고 싶었는데 그때가 4월인가요? 5월인가요? 어, 기억은 잘안 나지만 그때가 그큰 덩어리 녀석들 나오는 시기였고 이제는 그 덩어리 큰 녀석들은 좀 빠지고 마리의 시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름 물어 낚시 근데 뭐전 아시다시피 꽝조사라서 아랜역 내려가서도 꽝치고 동해 공연지로 와서도 꽝치고 뭐 오늘도 꽝칠 수도 있겠는데 타이틀은 여튼 아 복수전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었으니까 그래서 돌피노 돌피노 다시 타러 왔어요 참 배가 넓고 편합니다 7월 7일 구물이네요 바다는 장판이라고 0.3m 그 정도 되고 비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 비는 안 오고 구름은 당장이라도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듯한 그런 날씨입니다 요즘엔 마리수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마리수의 시즌이라고 하시는데 항상 많이 나온 건 아니죠 제가 왔으니까 또안 나올 수도 있겠죠 <웃음> 아, 출항하기 전에 각오는 항상 그래요 오늘 목표는 3마리입니다 목표는 3마리인데 아 2마리면 크게 만족하고 한 마리만 잡으면 꽝은 아니다 위안 삼겠습니다 아 제발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웃음>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로드는 모짜르트 저버 스네퍼 릴은 3000번 전동릴 그리고 원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마캅사 8압 5호 잡아 뜯어낼 생각으로 거의 밧줄급을 갖고 왔습니다 8랍 5호면 터뜨리기도 참 힘듭니다 동해 대왕문어는 남해권 여수 통영 뭐 녹동 이쪽 남해권에 기둥줄만 기둥줄만 좀 굵은 이녀석은 한 26호 정도 되겠네요 30호는 채 안되겠고 손으로 좀 구겨주고 키오라 동해 대왕문어채비입니다 봉돌이 조금 단차가 있겠죠 한 5cm 정도? 추는 60호 통일이라고 하시는데 30호 두 개를 달고 이렇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애기는 많이 가져왔습니다 대왕문호는 애기를 좀 많이 다니까 두 개를 달아볼게요 납작이 애기 두개 챙기고 납작이 애기 두 개랑 어, 모차르트 슈퍼브라이트? 요거 아니에요 파란색을 빼고 색동, 색동을 좀 해보죠 핀도레가 3개가 달려있는데 작은 애기녀석들은 한 번에 두 개를 띄우고 납작이 애기처럼 큰 녀석은 하나에 하나 비가 오려고 구름이 좀앉았네요자한 5분? 10분 이정도 나왔는데 벌써 첫 번째 포인트에 다 왔습니다 예보상에는 0.3m라고 했는데, 동해가 이 정도면 장판이네요. <목소리> 자, 0점 잡고, 첫 캐스팅. 와, 조금 흘러서 그런가요? 소심 60m요? 미콜리니다 어우. 처음만 탈출했는데 와 여바닥이네 60미터 나옵니다 60미터 쓰심 잡으셨나? 문어 물면 들지마시고 선장 불러주세요 갈코리로 어을겁니다 어우 나왔나봐 아, 커요? 어후 아, 아, 문을 물면 천질하지 마시고, 그리고 확인하려고 부셨다 갔다 하지 마세요. 바로 떨어져요. 그냥 그대로 천천히 담으시면 됩니다. 어, 채비가 무거우니까, 활의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잠깐 했는데도 후미에서 한 마리 나왔다는데, 돌문어랑 액션은 똑같네요. 어, 원리에서 바로 옮기겠습니다. 아이고야. 두 종류는 정속 밀링이 똑같구나. 하긴 돌무로도더체장이 크고 무겁고 안 여기서인데 밀링이 빠르면 안되죠 키오라 키오라에게 추가. 문어 물면 살살 감으세요 벌써 세마리 떨궜어요 살살 감으세요 떨구셨구나 아 이거 문어 잡아와야지 물회를 사준다고 했는데 오 히트다 오 양쪽에서 다이트네 양쪽에서 다이트 양쪽이 형킨건가오 아니네 아.. 아이 조그만 거 하나 온것 같아. 조그만 거 하나 온것 같아. 예? 컸어. 아니, 애기를 많이 꼈어요. 다섯 개. 아니, 큰반안 꼈어요. 네. 살, 살살 올려볼게요. 조그만 놈 하나 걸린 것 같아. 머리 털러서 처음 적어보네. 그 장마철 때 작아지다가, 아 작은 놈이나 큰놈이나 섞여 나요 아, 문어다. 어우, 게 들지 아, 네요 사이즈. 오이거 so so 잠깐만, 어우, 어, 들지 마요? 예. 예. 머리를 끌어가지, 아 고맙습니다. 야, 사이즈 좋네. 야 좋아, 좋아. 고마 자. 인생 첫 힘으로입니다. 와, 자, 좋아, 좋아, 좋아. 어우, 좋아요. 자, 자, 자, 자, 자, 자. 하나, 둘, 셋, 해가 됐습니다. 어, 좋아. <웃음> 자, 인생 첫 힘으로. 자 예. 어우 작을 줄 알았는데 저기 레일이 힘이 좋아서 그런가? 근데 입질 느낌은 확실합니다 묵직해가지고 좋아요 오고 밤새 한숨 못잤거든요 근데 갑자기 잠이 확 떨어나네 이 장마 시즌이 끝나면 그때 이제 덩어리들또 나온답니다 마리스도 좀 나오고 아우 그 덩어리 녀석들은 어? 아닌가? 어 괜히 긴장하게 되네 한 마리 건졌다고 아 이게 돌문어랑좀 다르게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코리를 딱 대줬는데 쭉 찢어지더라고 그니까 러 어우 또 왔어 작은 걸까? 말미 자인가 자, 텐션 유지하는 거. 너울이 있으니까. 너 이것도 장판이니까 이러시고. 너울 많이 심하면 선수 자리 설 수도 없습니다. 허물어다두마리 <웃음> 있지? 예. Yeah. 선장님! 잡았어! <웃음> 이씨, 아이고 작다 근데 네, 그래도 문이는 피문어입니다 네. 생김새는 딱 피문어죠 돌문어랑 좀바르고 다리가 많이 길고 아, 복수전 완전 성공이야 전전 전 이제 못 잡아도 돼요. 이제 더이상 바랄게 없어 세 마리면 어복 터진거고 두 마리면 바랄게 없습니다 어, 됐어 여한이 없어 나두 마리 잡았어 두마더렸어요 조금만 조금만 거 와.. 기분 째지네 피문어는 돌문어처럼 오래 삶아 버리면 큰 어. 물을 물에서 못 먹어요. 여기 동해 문어는 예. 감싸여 아 이렇게. 근데 가끔 설 걸릴 때가 있어요. 아 그때는 이제 바로 떨어집니다. 다리 아 끝에 쫓 걸립니다. 통 이제 껍데기 작은 아 문어는 다리에 올라옵니다. 아 다리 리한 짝씩. 큰 문어는 이제 껍데기나 빨판. 아 그래서 애자를 꼭살아야 돼요. 아 애기 으로는한 4, 5 k m 만 넘어가도 예. 큰 문어 살을 못 들어요. 껍데기만 그래. 아 와, 저 그럼 오늘 운 좋았네. 짧지만 강렬한 강이 애자를 꼭 달아라 어우 저 오늘 애자 없는데 뭐 하튼 애기 다섯 개 달았습니다 챔질 강하게 하지 마라 먹잇감이 있으면 감싸니까 슬쩍 슬쩍이 아니고 부드럽지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쭉 들어올려라 챔질의 개념이 아니고 쭉 들어올려라 그러시네요 돌문은 강하게 무조건 챔질해야 되는데 살이 아니다 긴거? 말미재인거와 느낌이 있긴 있어 오, 이 낚싯줄 물어도 해보니까 감각의 낚시네요 그러니까 봉돌이 무겁다고 하더라도 콩콩 찍어보시고 하시다보면 60호 액이 달아있는 그 무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거지 그거하고 조금 무게감이 다르다 그러면 어, 챔질의 개념이 아니고 쭉 뽑아 올리는 또챔질이 챔질이죠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복수전 성공인데 어우, 잡으셨어. <웃음> 선장님, 피문어는 예. 몇 키로부터 성체예요한 1키로 넘어가면 성체라고 하나? 아, 문어는 네. 500g 이상. 어, 성체입니다. 이런 시즌에도 운 좋으면 큰, 큰 녀석들 나오긴 나오죠, 가끔. 아 봉돌이 날라갔네 저도 바닥에 많이 걸리네요 근데 오늘 채비를 털린게 아니고 봉돌 처음 털려왔네 바닥 포인트 선정이 좋으신가봐 우와 이 채비 하나로 계속 쓰네, 진짜. 오, 나오긴 나왔어. 오! 오, 갑자기 막 나오네. 자, 아, 저기서도 뭐큰거 나왔나 보다. 뭐지? 저녁? 당기는데? 어? 아 물고기였었는데 떨어졌나 보다 에이 이런 쿡쿡 박았는데 대구였나? 대구였나 본데 에이 이런 쿡쿡 계속 박대기 툭 떨어져 버리네 슬쩍 밟은게 아니고 팍팍 팝 들어오고요 그래서 아 이거 대군가보다 그랬더니 아회대아그랜가보다 회대. 아, 먹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 음. 앞에 그냥 먹을거같이 생겼으면 가보요 이야 <웃음> 음. 뒤에 계속 잡으시네 네. 저는 밑걸림 기다리시지 네. 아이고 선생님, <웃음> 피문호가 살이 되게 약하네. 네. 네. 지금 현재 12마리. 어. 네, 여기요. 예, 네. 바로 있으 네. 마요! 아니요, 네, 아니, 괜찮아 어, 괜찮아요. 아, 어! 제가 말했죠. 들지 말라고. 고기지. 아, 고기지. 괜찮았는데. 고기지. 어, 왜안 오, 갑자기 막나어 갑자기 막 넣어, 고기지. 고기지. 오. 고기지. 갑자기 막 넣어. 살이 되게 약한가 봐요, 이 녀석들이. 아, 그래서, 시험을... <웃음> 절반을. 아, 되게... 저는 계속 헛방이네. 아이고, 여기에 걸려있어가지고 계속 괴롭혔구나. 이, 아, 이, 이게 뭐더라? 처음으로 채비 털림 하나요? 첫 채비 털림인가요 어? 소리 켜졌나? 뽑아 올렸네 이대로 두 마리로 끝나나요? 아직 뭐 시간 한 두세 시간 남았는데 목표 마리수는 세 마리였는데 아두 마리만 줘도 만족합니다 집사람은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하니까 오늘 맛을 볼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할 겁니다 아니, 하나만 딱 버치고 있는 이야, 내리자마자 꼭 박혔는데? 터지겠다. 터졌다. 첫집이 들리네요. 예쁘게 바꿔주지 레이저 고추장 레이저 초크리도처럼 생긴 거좀 달아봤어요. 바닥이 너무 거칠어서. 아이고. 요즘엔 종종 저는 사고 좀 봅니다. 와, 이제 체력이 빠지네요. 덥다. 우리 안가네 아침에 구름 끼고 했을때참 좋았는데 오랜만에 한 마리 같다 그런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아 히트네 예 네, 자꾸만 놈 선장님! 선장님! 빨리 와, 빨리 와! <웃음> 작지 않아. 아, 사진 미쳤네. 어, 예. 와, 씨. 어이구. 뜨지 마요, 뜨지 마 예, 예, 예. 제가 긁었어, 들어. 예, 예. 됐나요?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오늘 3마리 달성했어. 오우, 저 완전히 성공했어요. 으쌰! 으 오, 히트? 자, 3마리째. 자, 피문어. 피문어 맛볼 수 있습니다. 와, 아, 힘없어. 어오이킬로 넘겠는데? 오케이. 자, 피문어처럼 생긴 곳 작은 걸한 마리 꼈지만 오늘 복수전 성공했습니다 액션 안 주고 궁 살짝 있는 너울로 그거만 해도 나오네 아 체력 빠지지 말고 저도 아 앉아서 아 먼저 한량 낚시 하네 아, 진짜 이렇게 할걸 체력이 빠져가지고 당최아세마리세마리 세 마리 잡았으니 목표 달성했습니다 복수전 성공했습니다 사이즈는 좀 작지만 피문어 맛볼수 있다는게 그거에 만족하겠습니다 한마리어 전장님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 어우 좋아 어우, 쌀이 괜찮한 <웃음> 마리 어네 오케이 좋았어 <웃음> <웃음> 야! 아 어, 오늘 이거 완전히 지난번에 복수전하는데 네 마리. 야 오늘 복수전하고 있어. 아, 어. 아 좋아요. 아 선장님이 포인트가 좋아. 오케이 자네마리째 이런 날도 있네요 이야. 지난번 완전히 꽝 벅수전 톡톡이 합니다 잡으니까 재밌네 오늘 털린건 봉돌 두개 시켰으니까 봉돌 두번 털리고 봉돌 두번 털리고 애기한번 네 털리고 그 밖에 없네요 <웃음> 축하드니다 <웃음> 아이고 어떻게 지지? 하오오쳐 뚫쳐 뚫쳐 지 마세요 뚫지 마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마리스는 잘나오네요 오 10분뒤에 종료하신답니다 4마리 네전 아주 만족합니다 목표 마리수 이상 했으니까 너무 기분좋아 뭐네마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음.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아이의꽝을 쳐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복수전에 대성공한겁니다 무료네마리나 되니까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같이 맛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오우 마리수 오늘 많이 나와요 30마리 거뜬히 넘은 것 같은데 7,8월까지 마리수 시즌이라고 하시고 뭐 물론 아닌 날도 있겠지만 진짜 감자 많이 잡잖아요와한 마리도 못 잡으시다가 갑자기 세 마리 잡으시네 몇명이도오야 막판에 <웃음> 이야 yeah. 선장님 오늘 30개 넘게 나왔죠? 지금 3,5마리 오 이야 머리수 많이 나왔다 오늘 꽝 치신 분 없으신 것 같은데? 음, 네 오늘 한 마리도 못잡아 나왔어요 오 이상하게 골고루 나오네요 아주 바람직하네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전 성공했어 탭이도 별로 안 털리고 추는 두개 두개 세팅니까 추는 두개 두개 에서 네개 털리고 두개 갖고 왔으면 두개 털릴겠죠 애기두번 털렸나? 아주 경제적인 낚시 했습니다 와 이런게 많았구나 아, 얘들은 뭐지? 오, 정리하려고 했더니 딱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핀호와 함께 했어요. 어, 낚시마트에서 시원한 물에 드신 것 같아요. 낚시마트에서 시원한 물에 드신 것 같아요. 오늘 네 마리 잡았습니다, 네 마리. 아, 너무 좋아.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